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1화에서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 는데요. 주에라가 재벌집 며느리로 입성하는데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남만중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남만중입니다. 현재 주에라의 승승 장구로 인하여 악당들끼리 평화로운 분위기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피바람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주애라는 본인이 꿈꾸었던 목표가 코앞까지 도달한 상태죠. 남유진의 어머니인 차영남마저 주애라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애라는 이제 남만중이라는 거대한 걸림돌만 제거하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남만중은 앞으로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주애라뿐만 아니라 아들인 남현석까지 호시탐탐 남만중의 지위와 재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애라는 남현석을 꼬셔서 남만중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텐데요. 이때 남만중의 명예를 굉장히 더럽히는 계략을 쓸 것입니다. 그룹의 총책임자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남만중에게 주애라와 남현석은 정말 견디기 힘든 모함을 씌우고 언론에 퍼뜨리며 남만중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남만중은 충격에 쓰러질 것이며 결국에는 이 음모들이 주에라와 나면석이 버린 지심을 알게 되겠죠. 남만중은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모든 유산을 정겨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요. 또한 정겨울에게 편지도 한통 써놓을 텐데요. 내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 유일한 손주며느리 정겨울에게 겨울아 나는 너를 정말 아꼈단다. 너가 앞으로 깨어날 것을 믿고 있단다. 내 모든 재산을 줄 테니 yj그룹을 다시 일으켜다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안타깝게도 남만중은 사망하게 됩니다. 남현석과주혜라는이 유언장을 보고 충격을 먹겠죠. 남유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당들은 남만중의 유언장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언장을 수정해서 본인들이 유산을 다가지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활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입니다. 정영준은 YJ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하는데요. 이 유언장을 고치려는 주애라와 남연석에게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남만중에 거대한 유산을 놓고 남연석과 남유진 그리고 주애라가 서로 지분을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스토리입니다. 악당들끼리 폭로와 모함이 난무하는 대전쟁이 펼쳐지고 정겨울과 정영주는 기회를 보다가 그들이 지쳤을 때한 번에 포획해서 감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백부작이 넘는 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중간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말에서 나오는 건 정겨울이 남만중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yj그룹의 총수가 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만중이 정겨울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과 정영준이 주애라와 남유진을 빨리 감옥에 보내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